캠페인을 운영하시다가 예산 제약이라는 시그널을 목격하셨나요? 이러한 시그널은 타겟 단가에 충분한 예산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권장 수준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신 경우에도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광고주께서 이러한 시그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계정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볼까요? 목표가 인스톨 캠페인인 이앱 개발자는 일별 예산 금액이 거의 균등하게 소집되고 있고 전환당 비용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캠페인의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매일 새벽 중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집했고 오히려 더 많은 유저들이 볼수 있는 오전 그리고 오후 중에는 광고가 사실상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즉, 예산 제약으로 인해 유저들이 접속을 많이 할수 있는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가치의 유저들이 새벽에 더 많아서 그때 광고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제약이 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실제 퍼포먼스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용 및 예상의 퍼포먼스가 들쭉날쭉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환당 비용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주가 더 이상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머신이 최대한의 많은 목표 전환을 획득하기 위해서 적정 단가가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하게 단가의 지면에 노출을 하게 하고 이때 더 많은 지면에 노출은 하지만 실제로 인스톨로 이어지는 확률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단가는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증액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때 예산을 이전 대비 20에서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광고가 잘안 나가던 소재들, 퍼포먼스가 좋지 않던 소재들을 교체해 주시고, 텍스트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영상 등 다양한 소재들로 교체 및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소재들을 교체 및 추가해야 하는지는 저희 다른 영상 중 소재 편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찰가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예산을 증액하고 있거나 혹은 소재를 계속 교체해 주지만 예산 제약이 뜨고 있을 때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가 조정은 반드시 한 번에 목표 단가까지 끌어내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의 약 10% 수준 안쪽으로만 단가를 하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 제약 시그널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